안녕하세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궁금증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풀어보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얘기는 안할거예요 오늘은 12V 직류 전기의 배선에 대해 배선, 전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 전기 배선 작업을 하다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선이에요. 가정용 전선은 이렇게 가는데, 왜 배터리에 연결하는 전선은 소품을 준비했지 이만큼 두꺼운 것일까요? 우리가 220V 같은 경우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자, 콘센트에 손을 딱 대면? 왜 될까요? 감전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진 않지만, 지지직!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250 2 0 v 는 만지면 감전이 되고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캠핑카 배터리 있죠? 이거는 쫙 만져도 플러스 마이너스 손으로 만져도 멀쩡합니다 원래 48V 미만은 맨손으로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220V가 12V 보다는 훨씬 센데 그런데 왜? 220V보다 훨씬 약한 12V에 이렇게 두꺼운 전선을 쓰는 걸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압이 낮을수록 사람에게는 안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V까지는 맨손으로 만져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감전 안돼요혀대면 아, 찌릿해요. 그러나 반대로 전압이 낮을수록 이 전선 또는 회로에는 더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주제죠. 12V가 위험한 이유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수록 전선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전압이 낮을수록 전선의 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낮을수록 더 뜨끈뜨끈해져요. 너무 신기하죠? 220V, 12V인데 왜더 뜨거워지냐고 더 뜨거워지고 그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선을 계속 계속 두껍게 두껍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전선이 두꺼워질수록 반대로 열은 줄어듭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공식을 알아야 돼요. 발열 공식. 혹시 아나요? 내 생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배웠는데 전기 발열량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합니다. 쉽게 발열량은 이거 나중에 자막 달아주세요. I I가 전류예요. Ampere, I 제곱 곱하기 R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막이 있을 거라고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발열량 공식을 보니까, 전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전기. 전기 기본 세 가지죠. 전압, 전류, 저항. 뭐가 빠졌죠? R. 에이, R 있잖아. 전압이 네. 빠져있지, 지금. I제곱 말이라니까. 아, 네. 자막이 없으니까 네. 촬영자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웃음> 자, 공식을 보면은, 실제로, 오이. 전선에서 오이. 발생하는 발열량은 흐르는 전류와 관계가 있고 전선의 저항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압은 12V든 12V든 220V든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면 발생되는 열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공식이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류가 동일하면 발열량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참 신기하죠. 열 나는 게 전압이랑 관계가 없다니.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알려릴건딱한 가지네요. 그럼 전류가 커질수록 열이 더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돌리지 않을 거예요. 요 소품 가지고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이 전자레인지 소비 전력을 1000W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1000W.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를 배터리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12V를 220V로 바꿔 주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요거 소품이에요. 이런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 책상이 좁아서 작은 인버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 말로 때우는 설명. 자, 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할 거고요. 인버터에다가 전자렌지 꼽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전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군데. 네, 2 2 0 v 인버터에서 전자렌지까지 전선 한 개, 배터리에서 인버터까지 전선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의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메라트로 가정하자고 했죠 천하트? 네, 천하트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천하트라면, 여기에는 메단페의 전기가 흐를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천하트를 전압으로 나눠주면, 왜냐면, 전력은 VA잖아요. VI, IV.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를 하면, 전 여기 나옵니다. 반대로. 전력이 1000W고 전압이 220V다.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은 1000 나누기 전압 220V 하면 돼요. 그랬을 때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0 나누기 220 하면 4.5A 흐릅니다. 4.5요. 얼마 안 흐르죠? 작아보이죠? 4.5라고 하니까. 여기는 4.5A 전기가 흐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배터리에서 인버터까지는 어느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막 때려주세요. 자, 아까 전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네. 소비전력, 얘는 1 네. 0트라고 했어요. 이1 0트는 변할까요? 네. 안 변해요. 얘가 소비하는 전력 1 0트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뀐 건 뭐예요? 진직유금 교류금 상관없어요. 뭐가 바뀌었어? V. 네, 저. 전압이 바뀌었어요. 220V에서 12볼트로 전압이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이 전선에 흐르는 전기를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1000 나누기 12하면 돼요. 여기 자막 깔아주고요. 대충 계산기 뚜들겨 보면 이 전선은 몇 안패야 그러냐면 8 3만패야라는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럼 84만패 아까 여기는 얼마? 4.5 여기는 83 대략 18배 의 전류가 증가를 했습니다. 18배가 여기 증가해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그러면 발열량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아까 발열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18의 제곱에 비례해 18 곱하기 18 발열량은 무려 몇 배? 아까 324배가 증가합니다. 를 어마무시하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실제로 계을산해 보니까 그러면 전선은 몇배 두꺼워져야 될까요? 324배 두꺼워져야 돼요. 놀랍죠? 220볼트와 12볼트 전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선은 몇배 두꺼워져야 되냐? 300배가 이론상 두꺼워져야 합니다. 놀랍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4볼트를 사용하신다면 이쪽 전선에 흐르는 전선은 아까 80이 아니라 그 반으로 줄어들어요. 40A. 그럼 발열량은 아까처럼 턱능이 없이 300배 그만큼은 안 늘어나고요. 한 여기 대략 계산한 게 있는데 발열량 8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24볼트가 12볼트보다 효율이 좋고 열이 돌나면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이 좋고 안전하다 하는 이유가 전압이 12볼트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걸 실생활에서도 응용된 게 많아요. 전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안전하게 보내려면 전압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높여줘요. 무조건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각 지역 단위 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낼 때요, 저도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약 2만 볼트라는 특구압으로 보냅니다. 2만 볼트. 와,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좋겠죠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보낼 땐 전봇대까지죠? 거기로 보낼 땐한 2,000에서 3,000V 정도로 전기를 보내요. 그리고 전봇대에서 다시 변압기에서 220V로 바꿔가지고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거 하나요. 전압이 낮아질수록 흐르는 전류는 커진다. 그리고 전선은 훨씬 더 두껍게 써야 된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번째, 그러면 어떤 전선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거 사용하는 거는 그 네이버에 실리콘 전선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은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고맙죠 전선은 두 가지에요 일반 PVC 전선이 있고 여기 PVC 전선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PVC 전선과 실리콘 전선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안에 굉장히 가느다란 전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드럽고요. 그리고 피복도 2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일반 전선에 비해서 허용 전류량이 3배 정도 큽니다 이 표는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니면 이따가 올려주시든가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3 k g 짜리 인버터를 쓰는데 전선을 얼만큼 두꺼운 것을 써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 많이 받았죠? 네. 그러나 내가 가진 인버터가 2,000와트 든 3,000와트 든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인버터를 가지고 내가 쓰는 전자제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제품의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1만와트짜리 인버터를 써도 1,000와트짜리 인버터를 돌리면 전선에 흐르는 전력은 1,000와트입니다 안 변해요 얘가 이만하다면 뭐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거기까지. 출력이 난다는 거지. 그러면, 좀더 요거를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얼만큼의 전선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 전선 허용 전류의 최소 두배 정도는 사용해 주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렌지를 쓰려면 어느 정도의 전선이 필요하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저도 다못 외우니까. 어이고, 표를 보니까 이거 한번 바닥에 놓고 촬영이 되나요? 글자가 보이나? 여기 보니까 참알수 없는 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선 단위가 왜 이렇게 많아? 전선 단위가 AWG라는 것도 있고, 인치라는 것도 있고, 직경도 있고, 단면적도 있고, 와.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두가지예요 AWG라는 단위가 있고요. 전선의 두께를 나타낼 때, 그리고 두 번째 단위는 단면적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몇 게이지냐, 몇 스퀘어냐 그런 거예요 면적이에요. 면적과 AWG는 뭐냐면, 이게 중국산 전선의 그 단위가 아니라요. 이 AWG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선의 단위입니다.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 미국 전선 표준 규격이에요. 저희는 AWG라는 단위를 더 많이 씁니다. AWG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전선이 두꺼워집니다. 그럼 이 표에서 볼게요. 자, 먼저 전자레인지 천 와트 여기 아까 얼마큼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대략 80 암페어대. 그럼 표에서 80A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허용전류의 전선을 찾아야 될까요? 그냥 80에 2배 하면 160정도 되는데 200 찾읍시다. 200표에서 찾아볼까요? 200 허용전류 200A 쭉 가면 은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게 여기, 여기 있네. 8AWG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허용전류가 200A입니다. 이게 8AWG 실리콘 전선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2 0 0 a 를 견뎌요. 이 정도를 써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돌릴 거면 그리고 일반 전선이다. p v c 다 그러면 야 단면적이 50 스퀘어까지 가야 돼요. 거의 이만큼 두꺼운 전선을 써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일반 전선. 일반 전선. 그러면 이제 이건 전자인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전력소모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포트와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커피포트와 헤어드라이기는 대략 1700에서 2000와트의 전기를 소모해요 넉넉하게 2000와트 잡아볼까요 넉넉하게 2000와트 잡으면 이쪽은 괜찮아요 어차피 제품에서 설계해 가지고 나왔을 테니까 이게 문제야 배터리에서 인버터까지. 2000W면 10일 대략 나누면 한 180A의 전기가 흐릅니다. 180, 180까지는 안 되겠다. 170. 그럼 두 배를 찾으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찾아야 될까요? 두 배. 대략 300A를 견디는 전선을 찾아야 됩니다. 뭐320 뭐. 찾아볼까요? 표에서? 이 표에는 안 나와. 이 표에 나오더라고. AWG 306입니다.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는 6AWG 전선을 쓰면 되고요. 6전선은 소품으로 준비해 왔어요. 자,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이 정도 두께, 새끼손가락을 딱 해볼까? 날한 새끼손가락보단 이 정도 6AWG 실리콘 전선을 쓰면 2000W까지 제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전선으로 간다. 엄지손가락 두께는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캠핑카 다니면서 본 제품 중에 전기 소모가 가장 많은 것은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었어요. 아, 2 6 0 0인가 적혀있더라고요. 그걸 쓰시겠다고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쓰지 마세요. <웃음> 그 커피 한잔 정도는 저 다니다가 커피숍 요새 많이 싸잖아요. 그리고 직접 내려 먹는 것보다 맛도 더 좋아요. 그냥 돈 내고 사 먹어도 될것 같고요. 그럼 나는 오지로만 다녀가지고 커피숍이 없다. 오지에서 뭐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어도 맛있겠지만 커피믹스 타 먹어도 맛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커피 머신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최대한 뭐야 커피 포트 정도로. 아, 그럼 이제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전자 제품이 있어요. 자 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할 때는 제가 어떤 차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거 전선 정리를 한다고 글쎄 배터리에서 단자대로 전선을 연결하고 단자대에서 인버터로 다시 굵은 전선을 뽑아간 경우를 몇번 봤습니다. 근데 이 단자대 있죠? 이거는 이 제품이 후졌다는게 아니라 이런 단자대는 다 220V 교류 배전반을 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지속으로 견디는 전류는 60A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커피포트만 써도 얼만큼 이 흘러요 전류가? 150, 160A가 쫙 흘러가요. 이런거요? 쓰면 안됩니다. 어디에? 배터리와 인버터 사이에 전선 정리를 하겠다고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자, 이런 걸 써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캠핑카 용으로 만들어진 단자대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전기 부품, 직류 전기 부품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부품들은 선박 부품들이에요. 얘는 선박용, 24V죠, 선박은. 24V 기반, 기반이에요. 선박용, 단자대입니다 얘는 최고 300A 까지 견디고 지속 200A 까지 견딥니다 이런 단자대는 전선 정리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인버터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거 없다 그러면 인버터를 연결할 때는 무조건 배터리와 직접 연결을 해주세요 두꺼운 전선을 이용해서 직접 중간에 이런걸 쓰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뭐요 정도 오늘은 간단하게 전선 얘기만 할 거예요. 안 간단했나요? 뭐 요, 그 전화 받으면서 많은 질문이 뭐였죠? 궁금한 거. 네. 각각의 그 전류도 음. 전선 게이지들을 계속 문의하는데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에 의해서 그 크기만큼을 상관없어요. 강조하 항상. 네. 전선의 두께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결정이 돼요. 내가 쓰는 전자 제품이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느냐. 인버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킹왕짱 1만 와트짜리 그런 인버터를 써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거는 1,000와트를 쓰는 거예요. 이 배터리, 야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1 0 0 0암페를 달았어. 그래도 전자레인지를 쓰면 몇 와트를 쓴다? 1,000와트. 오래 쓰는 거지. 와트를. 그러면 오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핵심 12V에서 왜 두꺼운 전선을 쓰느냐 그 이유는 전압이 낮아진 만큼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의 발열량은 전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류의 양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V에는 더 많은 저유가 흐릅니다. 그래서 두꺼운 전선을 쓰는 거예요.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요것도 하자. 마 스위치도 하고. 오늘은 전선만.